안녕하세요, 연화신당의 언니 계십니다. 네, 오늘도 사주를 가져왔어요. 네. 오. 근데 이 사람 뭐 계약해야 돼? 그걸까진 모르겠어 무슨 소속사를 바꿔? 뭐 어떤 거로 바꿔? 뭐 계약을 해야 돼? 뭐 다른 사람 손을 잡아야 돼? 모르겠어 나와 그게 있었어 몰라 지르는 거지 아, 잘될것 같은 사람을 가지고 왔나봐. 그러니까 여기 날 어딜 가. 무슨 사람 어디 가요. <웃음> 어디 가. 뭐 어디 가? 비행기 타나봐. 어디 가? 그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이 사람이 진짜 제일 먼저 이사주 봤는데 뭔가 계약하는 거, 뭔가 사인을 하는 거, 도장을 찍는 거 이런 게 먼저 보여서 뭔가 바뀌는 게 조금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보여 이번 연도에 뭔가 변화가 많겠다. 근데 그 변화를 잘 잡는 걸로 가야겠다. 좋은 쪽으로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음, 남자다워. 남자 나와? 미안해. 아. 아니야, 아니래. 응.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좀 화가 많아야 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있나보네. 있나 음. 응. 그런 느낌 좀 많이 들고 어. 마음고생 해야겠다. 어떤 쪽으로요? 응. 뭔가 뭐지? 뭐이 뭐이 사람을 두고서는 얘기하는 게 많은가 보지? 음. 응. 구설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뭔가가 사건 사고가 생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좀 그런 게좀 많아 음. 응.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뭔가 시끄럽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고집이 좀센가요 음. 고집은 쎄지. 쎄지. 근데 이게 있잖아. 알아주는 고집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똥꼬집 같은 게 있는 거지. 음. 똥꼬집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 음.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고집은 모르겠어. 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사나 보지? 음. 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음, 이거는 조금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이는 서른일곱이라고 하지만 서른일곱 같지 않게 음, 조금 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 사람 항상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동행해야 될것 같은 사람 음, 그런 느낌이야 이번 일적인 면은 음. 어때요? 일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이 사람 마음이 탐탁지 않은 것 같아 점이 음. 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느낌. 음. 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근데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잘 돼. 음. 그럼 이분 면회랑 결혼은 음. 어때요? 면회랑 결혼? 그냥 이렇게 사주로 봤었을 때는 결혼 운이 들어왔어. 음, 결혼은 할수 있대. 결혼 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은 음. 음, 해야, 해야 되는 음, 좋은, 좋은 시기야. 음, 음. 해도 돼. 음. 그러면 이제 음. 뭔가 좀 음.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음. 잘 뭐라 될까요? 앞두어. 그래 맨날 앞뒀지. 이 사람이 잘 되겠냐고? 네. 빠르잖아. 잘 된다니까. 음.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상황에 하게끔 만들어. 음, 그래서 해서 그래, 나중에는 뭐 지금은 힘들어서 음, 그렇다고 쳐도 나중에는 하길 잘했다 말 나와야지. 음. 많이 발동을 해서 뭔가 여기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뭔가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 음. 음. 이건 조심해야 될 점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음, 다치는 거, 음. 음, 다치는 거. 어떤 쪽으로? 음, 만약에 뭔가를 막 뭐, 뭐 몸을 쓰던지 뭐를 하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 앞으로 넘어져,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느낌? 음. 이좀 드는 사람. 음. 네,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이분 배우 유아이. 오 마이 갓! 유아이? 네. 음. 이분이 새 응. 영화로 응. 넷플릭스에서 응. 그 서울대작전이라는 게 응. 나와요 응. 그래서 혹시 베테랑이 응. 제일 대표작이시니까 응. 그걸 뛰어넘을 수 응. 있는지 해서 응. 궁금해을 근데 수준. 이 사람은 항상 그 베테랑 그게 참 걸리는 것 같아 그것보다 나아야 돼. 아 진짜 늘 항상 배우들은 있는 것 같아. 음. 그 중에 잘된게 있으면 항상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조금 비등비등 할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 비등에서 조금 더잘될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해. 음. 음. 아예 막 꼭대기까지 뭐 나도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음, 그래. 이게 넷플릭스니까 해외 음, 수출도 음, 좀될 음, 거잖아요. 음, 음, 해외 반응은 음, 좀 어때요? 반응이 좋아. 음, 여기보다 나아. 음, 한국보다? 음, 음, 음. 한국에서도 또 사람들이 너 그거 알아? 이러면은 그거 봤어? 뭐 이러면은 오! 봤어! 뭐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나오겠지만은 나는 여기도 그렇지만은 해외 나가도 더 많을 것처럼 보여. 음, 음. 맞아. 어, 이분 동성을 좋아한다는 부모가 음, 음, 좀 있어요. 음, 음, 음. 좀 어때 보이세요? 음, 이 사람은 섬세한 게 있고 꼼꼼한 게 있기 때문에 하, 미안하지만 바이, 바이라고 들어봤지. 그런 느낌인데? <웃음> 나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보호자 같이 있어야 될것 같다고. 음. 어, 그건 뭐겠어. 사랑받고 싶다는 거잖아. 성별이 달라도 다 괜찮아. 음. 외로움이 많아서 이분이 부서, 부서일 수도 좀 많아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끼고 가야 돼 항상 끼고 가야 돼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씹는 사람들은 똑같아 많아 어. 돌파할 방법도 응. 없는 거야 돌파? 뭘 해? 해보겠다고 뭘 해? 이 사람도 거기 개이치 않아 응 그러려니 하고 살아